테이블을 만드실 때 먼저 자료값을 보시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날짜 형태이기 때문에 날짜를 하시면 되고 글자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품목 코드는 텍스트는 맞지만 영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텍스트를 해주시고 IME 모드에서 영 숫자 반자를 하시면 매번 입력할 때마다 한영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IME 모드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품목 코드는 두 표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조인을 해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형식이 동일해야 됩니다. 텍스트 해주시고 IME 모드를 영숫자 반자 해주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해주시고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는 날짜, 시간으로 해주시고 업소명은 짧은 텍스트를 해주시고 아래를 보시면 IME 모드는 한글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품목 코드는 영어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를 해주시고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주시고 자료 값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자를 입력하실 때는 자료 값을 2015-05-06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15-5-6이라고 입력하시면 나머지 숫자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엔터 치시면 날짜 형식이면 자동으로 나머지 숫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모두 입력하지 마시고 연도와 월일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있으면 나중에 폰과 보고서에서 결과 값이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오타가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테이블 2의 품목 코드는 조인을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짧은 텍스트로 데이터 형식을 통일해 주시고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명은 한글이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만 해주시면 되고 단가는 통화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통화로 해주시고 데이트 시트 보기에서 자료 값을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창을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닫기를 해주시고 제품명과 단가는 테이블 2에 있는 내용이고 일자업소명, 판매수량은 테이블 1에 모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곧바로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폼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을 19 정도로 맞춰 주시고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서 글자 크기를 16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목록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레이블은 클릭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목록 상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 시트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이 잘 안되면 디자인 탭에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 시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데이터 탭에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서 테이블 표시를 해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제품명을 더블클릭 단가를 더블클릭 일자를 더블클릭 업소명을 더블클릭 판매 수량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작성 조건에 1번에서 필드명 일자의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자의 내림차순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주겠습니다. 업서명이 강남촌 또는 멋사랑이기 때문에 업서명 밑에 조건안에 강남촌 한칸 띄우시고 보아 한칸 띄우시고 멋사랑을 적어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자동으로 쌍따옴 표가 입력이 됩니다. 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적겠습니다. 판매 수량이 50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50 적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품목 코드와 품목 코드를 조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도 됩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맞게 나왔기 때문에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예를 해주시고 목록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형식 탭에서 열의 개수가 1이면 열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열의 개수를 5로 변경해 주시고 열 이름을 예로 바꾸겠습니다.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정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폼 보기를 해주시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이제 밑에 줄을 꺼주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선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Shift를 먼저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손을 놓으실 때는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Shift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방향키로 조금 더 붙여주시고, 테두리의 두께는 가장 굵은 6PT를 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크기를 키워주시고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레이블에 회색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에 회색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놓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모든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정렬해서 크기 및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를 선택해 주시고 맞춤 왼쪽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만 줄일까요?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실 때 띄워 쓰기가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성해 주시고 이제 전체 범위를 씌워 주시고 서식에서 글자는 검정 텍스트 1을 해 주시고 아래쪽에 제목은 크기를 16으로 하겠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은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을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쿼리문 전체가 범위 설정이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는 따옴표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옴표를 입력해서 따옴표 사이에 쿼리문이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인호조인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홈탭에 보기, 폼 보기를 해서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틀린 내용이 없다면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으로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경색이 회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쇄미리보기를 닫게 해 주시고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의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확하게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예를 해주시고 폼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소명부터 단가까지는 테이블 1과 2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매금액과 비고는 테이블 1과 2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처리 조건에 2번, 3번에서 식을 참고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보고서에 사용될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품목 코드를 품목 코드로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겠습니다. 업소명을 더블클릭 제품명을 더블클릭 일자를 더블클릭 판매 수량을 더블 클릭, 단가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판매 금액은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적어 주시고, 콜론,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를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필드명은 자동으로 대가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비고를 입력해 주시고 콜론 판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히트 상품으로 표시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i f 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if를 쓰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적어주시고 크거나 같다 100000000 입력해주시고 콤마 판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상따옴표 히트상품, 콤마 상따옴표를 연속 두번 입력해서 공란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쿼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서 자료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오타가 있으면 단가를 제가 단기라고 적으면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할때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는 내용이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결과 값이 공란으로 나오게 됩니다. 쿼리를 저장하시기 전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실행해서 결과 값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이제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서 마법사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테이블을 쓰지 않고 쿼리를 쓰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업소명을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지정해 주시고 다음 업소명 안에서는 제품명의 오름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품명을 해 주겠습니다. 요약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체크하겠습니다. 합계만 있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상단의 텍스트 상자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아 주겠습니다 레이블에는 작성 일자를 적어주고 한칸 띄우고 콜론을 해주겠습니다 업소명은 본문으로 드래그해서 옮겨 주시고 여백은 완전히 붙여서 없도록 해주겠습니다. 업소명 바닥글의 요약은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 페이지 바닥글에도 한 줄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치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백을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왼쪽 상단의 보기에서 레이아웃 보기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업소명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시고 키보드 Shift키를 누르시고 바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업소명의 위아래 크기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 방향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마지만 선택해서 위치를 조금 맞추겠습니다 일자를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아래 내용을 클릭하겠습니다 방향키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크기를 조금 키워서 내용이 잘 보이도록 해 주겠습니다 일자의 내용을 보니까 x, x, slash, x, x, slash, x, x, x, x, x, x, x 이기 때문에 연월일을 두 자리씩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형식에서 yy, mm, slash, dd 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쳐 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판매 수량을 클릭해 주시고, 방향키 왼쪽을 눌러서 위치를 맞춰 줍니다. 마찬가지로 단가도 Shift키를 눌러서 방향키 왼쪽으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단가만 선택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판매 금액도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제대로 표시되도록 Shift 키를 눌러서 값들을 다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통화 형식인데 모든 값이 통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죠? 형식에서 통화를 선택해 주시고 소수자리 수는 굳이 0으로안 해도 되지만.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값들도 제대로 잘 보이게 됐죠? 작성일자도 적당히 만들어주시고 제목은 가운데로 보내주겠습니다. 홈에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허식에서 제목은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작성 일자는 아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범위 씌워주시고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에서 선을 선택해주시고 Shift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Shift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방향키 위를 눌러서 위쪽에 붙여주시고 Ctrl-C, Ctrl-V를 누르겠습니다. 아래쪽을 약간만 더 키워주시고 아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옵소명은한 칸만 위로 올려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선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업소명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여백을 줄여주시고 선을 하나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보고서 머리글을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 주시고 본문을 클릭해서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 주겠습니다. 업소명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홈탭에 보기에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합계의 위치를 이동시켜 줘야겠네요. 나머지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기 때문에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합계와 총합계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총합계는 클릭해서 딜리트로 치우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 페이지 설정 위쪽 여백을 60으로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여기 옆에는 빼기가 쭉 있는데 여기 업소명 아래쪽에는 빼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중복 내용 숨기기가 얘가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업소명을 중복내용 숨기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촌이 한 번만 나와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업소명을 클릭해 주시고 맨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일곱번째 보시면 중복내용 숨기기가 있습니다. 얘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 해보시면, 강남촌이 한 번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끝이 났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페이지가 1페이지만 나오고, 2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인쇄 미리보기 닫기를 해주시고, 창을 닫아서 저장하시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